배정집. 오늘 남편이 강남에 코수술을 하러 가서 저는 수술을 하는 동안 집에 와 있습니다. 고모 채널의 유튜브 스타 <웃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나무즈 카페 갈 거야? 아니너타요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키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 기 수술하고 이때 럴 걱정이 하나도 안 됐거든. 근데 용한 오빠 수술한다니까 왜 이렇게 걱정이 되는지 모르겠어. 걱정이 늘었어. 아기도 있는데 수술 잘못되면 어떡하나 괜히 걱정될 거. 우리 집 가장인데. 직원들 <웃음> 욕하고. 원래 그래도 엄마는 일정이 지켜야 될 존재가 생기니까 걱정이 되는 것 같아. 이제 이게 있는 거 없는 거 차이가 엄청나지. 완전 달라. 오늘은 남편병원 가는 날 나는 운전기사 진짜 환경수고가 해야 될것 같아요 오해경님 남편이랑 동네 투서 ありうました <laughs> <laughs> 지금 당근마켓 거래를 하러 갑니다. 이번에는 그 드림콧 아기 침대 이어 베이비 브레짜를 사러 갑니다. 무려 12만 원의 득템을. 생각보다 박스가 엄청 크네요. 와 이거 생각보다 진짜 크네. 우와 와. 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이즈는 좀 훨씬 큰것 같고 그러네요 완전 새거네 깔때기도 달려있네요 이거 어떻게 빼는 거지? 어. 깔때기 한개 이게 분유를 넣는 통 한번 테스트 겸 켜보겠어요 한번 추출을 해 볼게요. 저희 집에는 분유가 없으니까 남편의 프로틴 파우더를 넣고 한번 만들고 있습니다. 분유별로 세팅하는 게 있다고 했는데 지금 분유가 아니니까 그냥 1번에 다 놓고 한번 해 볼게요. 고장 나는 건 아니겠지? 과연 1번에 딱 맞춰놓고 오! 오 물이 나오는 버튼이었어. 물 온도 1단계, 2단계는 바로 먹일 때, 3단계는 좀 이따 먹일 때라고 했으니까 2단계에 딱 일단. 근데 이게 삑 소리가 나야지 온도가 맞춰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이 온도가 맞춰질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빅 소리가 났거든요. 원래는 두 번째 눈금 칸이 반짝반짝였었는데 이제는 반짝임이 없이 고정이 됐어요. 온도가 세팅됐다는 내용 같아서 한번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다 나온 건가? 120. 1 m l 를 추출했는데 200ml가 나왔네? 아 200ml까지 안되는구나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 정도가 나왔네요 작동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여보! 여보를 위한 프로틴이 완성되었어요? <웃음> 테스트 해본다고 여보 걸로 해봤어 괜찮아? 칸이 맞아? 잘 갈렸어? 아, 잘 갈렸어? <웃음> 이제 이거 어차피 한번 씻어야 될것 같아서 한번 세척을 싹한 다음에 건조를 해서 다시 박스에다가 넣어놓도록,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밥솥 AS를 맡기러 가고 있습니다. 어 이에 밥솥이 실려 있고요. 밥솥 수리를 맡기고 코스트코에 가서 장을 볼 예정입니다. 찾았다. 데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이 평일이라서 주차장 입구도 원활하고 앞에 줄도 없습니다. 괜찮네 작잖아. 기내용이니까. 우리는 위탁 수화물용이 없으니까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두 번째 1 5 0 0원밀빵을 끝으로 쇼핑 끝 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임산부 바디필로우로 추측됩니다. 오! 와! 해피테일즈에서 샀고요. 이렇게 빼빼로처럼 생긴 바디필로우입니다. 여기 보면 세탁 완료라는 스티커가 붙어있는데 이 세탁이 집에서 세탁하는 방식 그대로 세탁을 해서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세탁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여기에 커버를 바꿔서 구매를 하면 또 금액이, 금액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저는 추가 금액이 없는 여름용 그냥 기본용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엄청 빵빵한데 나중에 배가 점점 나올수록 이 솜을 빼가지고 좀 배에 맞춰서 쓸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저는 지금 배가 엄청 많이 나온 건 아니라서 그냥 그대로 한번 써보고 좀 불편하면은 솜을 빼는 방식으로 맞춰 나가면 될것 같아요 여보 이것 봐 이제 여보와 나의 사이에 장벽이 생겼어요 여보 나에게 접근할 수 없어 그냥 껴고 젖은 거지? 이렇게 배가 나오니까 옆으로 누워 주는게 편하거든 근데 옆으로 누워 주면 배가 밑으로 떨어지니까 로 이렇게 놓고 오, 오, 엄청 편해. 뭐지? 션전좀 봐. 나도 누워있으면. 오, 이게 배를 딱 받쳐주는구나. 오, 엄청 편해, 여보. 신세계야. 오. 뭐라고? 난 아, 옆으로 던 다음에 다리를 이렇게 올리고 자는 걸 좋아해가지고. 어. 이거 저쪽으로 했으면 나 그쪽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내가 돌아 놓았을 때 한쪽을 쓴다고요? 뭐가? <웃음> 아 근데 이거 되게 편하다 생각보다 난 이게 얼마나 편하려나 했는데 배를 딱 받쳐주네? 아, 너무 편하다 여름 10부터 m i 시. 아, 진짜? 오늘 커피에 도전하겠어. <놀람> <놀람> 타니 오늘의 택배를 개봉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맘카페에서 핫딜 게시글을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근데 더블하트 접병 핫딜이 올라온 거예요. 제가 그걸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려고 한번 봤더니 카드 페이백 같은 게 포함되어서 나오는 금액이고 제가 쓰는 카드도 없고 댓글 중에 페이백을 제외했을 때 거의 비슷한 가격이라고 올라온 그 링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김에 사게 되었습니다. 160짜리 더블아트요거를 샀습니다. 이게 원래 그 공홈 가격으로는 한 개의 꼭지랑 병이랑 세트가 한 19,000원 정도로 올라와 있고 그리고 핫딜로 뜨면 은 만원 초반대에도 살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한 13,000원 꼴로 한 개씩 산것 같아요. 병도 6개고 꼭지도 6개입니다. 꼭지 6개 중에서 4개는 SS, 두개는 S 사이즈예요. 음. 귀여워. 잘 맞네요. 오 되게 말랑말랑하다. 짠. 이렇게. 오늘은 파주에 갑니다 파주에 엔진오일을 갈러 가는 김에 영화도 보고 영화를 보는 김에 밥도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베일에 쌓여있는 김씨와 함께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점심은 파주 중심 맛집인 소원에서 먹습니다 이다 <웃음> 뭐가 <웃음> 시작하짜면어될 오! 진짜 맛있어. 화는 음. 맛있지? 오늘 드디어 슬램덩크를 보러 왔고요. 여기 파주 야당 시 g 인데 파일이라 그런지 사람이 진짜 없네요. 리클라이너 좋다 끓고 있어 자야겠는데? 완전 짱편하 최고다 여기 새팥콘만 먹으면 완벽한데 배불러서 먹을 수가 없고 난뒤콘을 사는 나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이고 오늘 남편 병원 가는 날이거든요 병원이 삼성동 쪽에 있어가지고 먼 길을 떠나야 됩니다 <웃음> 오늘은 가는 김에 그 근처 성시경 먹을 텐데 설렁탕 맛집도 한번 도전해보고 그리고 코엑스에서 베이비페어도 오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되면은 컨디션이 괜찮으면 거기도 한번 둘러볼까 합니다. 드디어 병원이 끝났습니다. 2시간이 걸려버렸네요 9시 반에 갔는데 지금 11시 반이 돼버렸어요 아점 개념으로 설렁탕을 먹으려고 아침도 안 먹고 나왔는데 점심시간 피크 타임이 되어버렸습니다 11시 반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어 쪼봐 쪼봐 오 어? 가능하네 아 뭐야 <웃음> 코엑스했다가 차를 안되고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다가 차를 댔어. 어 어디지? 저 선생님이 안 있어요. 에 여기서 뭐 일단 한다지 다리. 시장에 모자가 있으면 대 쪽으로 내야 됐어요. 저기서 아기 비대를 살려고 했었거든. 여보. 그이상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으세요. 근데 불안하신 분들은 세스대 하나 이 욕조에서 놓고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테스트야 같은 경우에 뒤로 네. 젖 빠져 버릴 수 있어서 저희가 그걸 보고 개발한 게이3인원 제품이에요. <웃음> 보시면은 탈부착이 가능해요. 비데를 평상시 비데를 사용하시다가 바닥에서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껴서 비데 사고 비누도 받았다. 베이비 페어 구경을 마치고 여기가 맛집이라는 카페들이에 왔습니다. 아니 맛있그다좋나또안 찍히고 있어왜 맨날 안 찍히고 판정 아. 아, 그. 진짜 맛있네. 여기나는거 나만 이렇요쿠텐에서 직구로 구매한 샤오미 캐리어가 죄송합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집에 엄마가 사는 캐리어가 많아가지고 항상 그걸 쓰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캐리어가 없더라고요. 처음으로 돈 주고 캐리어를 사봤습니다. 우와. 바퀴가 진짜 부드럽네요. 이거 5만원대에 샀는데 진짜 샤오미가 미친 가성비가 맞는 거같아 아주 좋아.